네, 반갑습니다. 무료 최고 코인 탐사자입니다 어, 오전에 지금 이 공지가 올라온 것이라서 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어, 사토시에 대한 어, 그 업데이트 버전에 대한 일정 공개나 메인넷에 대한 일정 공개는 나와있진 않고 이제 스테이킹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여기 정리가 되어 있네요. 번역을 해서 보면. 어 이미 그이 코다오의 어 운영 방식은 POS 방식과 POW가 결합된 방식이라고 이미 많이 소개가 돼 왔습니다. 과거부터도. 서도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여기에 보면 또 추가적으로 보면 어 기존에 이제 그 POS 방식에서 위임 증명은 구현은 한 단계 더 진일보된 방식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POS 방식은 일정량의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토큰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의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DPOS 방식을 하게 되면 누구나가 어, 어, 토큰 보유자에게 어, 상위 노드 검증자에게 위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수동 수익을 일으키게 되는 셈이겠죠 어 근데 해석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dpos 방식은 상위 노드 어, 검증자에게 어, 하위 노드의 보, 하위 이제 그 토큰 보유자들이 여기에 소속이 되는 일종의 여기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코어 코인이 초기에 출시가 될때 이미 어, 초기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많은 레퍼럴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양의 코인을 채굴을 했을 겁니다 어, 또, 그들이 또 다른 이제 상위 노드로 이제, 어, 이제 또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여기에 하위, 어, 노 하위 이제 토큰 보유자들이 또 참여하게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위 노드자들이 뭐 얼마나 많을지는, 어, 그 수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모든 구현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구현이 됐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뭐 사토시 앱의 출시나 메인넷에 대한 출시는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메인넷이 거의 다가왔어요 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투자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멘트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어, 코어 다우가 지금, 어, 기존에도 많은 그 이제 이슈를 가져다 오기는 했고요. 최근에 코어 다우가 또 집중을 받는 또 계기가 또 있긴 있었죠. 어, 틱을 통한 보안감사를 일단 그 통과를 하고 나서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에서 코어 다우 코인을 이제 상장을 검토하는 시사가 나온 거죠. 자, 이와 같은 사진인데, 어, 지난 12월 26일 날, 파이네트워크의 상장 검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공지를 하고 나서, 12월 29일 날, 파이네트워크를, 어, 그 자체 거래를 시켜버립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12월 30일 날, 연달아, 이와 같이 서포트란에다가, 코어 다워가 메인넷에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될 때, 그때 상장 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또, 파이네트워크 유사한 공지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어 근데 지금 좀 약간의 좀 다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게 뭐냐면 어 파이네트워크는 26일날 공자고 12월 29일날에 거래가 개시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 메인넷이 도달을 할때 거래가 개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과는 달리 어 상당히 급작스러운 거래 개시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좀어 지금 결과는 파이네트워크의 어, 그 선택이 옳았다 라고 하는 커미티의 여론조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부정적인 반응들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어 반면에 어 코어다오는 어 저스틴 선의 그 트위터에 올라온 그 설문조사에서 코어다오에 대한 리스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예스라고 어, 표현하는 그 투표글이 71%로 노라는 답변보다 어, 3배 이상,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 찬성을 한다라는 반응이 오히려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리스팅은 어, 어, 파이 네트워크의 일단 사, 그런 좀 부정적인 사례도 남겼기 때문에 이번 상장은 지난번과 같. 이 달리 이제 도둑 상장이 아니라 코어 다오와 협의된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인지는 어좀 그것이 좀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미디엄에 나와 있던 뭐 투자의 개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이것과 일맥상통한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호비 이 글로벌 거래소 자체적으로 파이네트워크에 상장을 하고 나서 자체 거래소 기준에서는 거의 랭크가 3위에 오를 정도로 오히려 거래량이 상당히 좀 좋게 반응을 해줬던 수익을 가져다 줬던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죠. 어, 다만 이러한 기대 심리는 있지만 지속적인 신버전과 어, 메인넷에 대한 지속적인 일정 연기 그리고 소통의 부재는 좀 지적을 할만 합니다. 어, 지난 12월 19일날에 그, 이제, 신 버전, 사토시의 플러스, 사토시 앱의 업데이트 버전이 APK 파일로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어, 해당 버전에서는 코어 코인을 기존에 채굴을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 이와 같이 이제 테스트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 방식으로 에어드랍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어, 이것은 7일간 테스트가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듯이 일주일간만 진행을 하게 되고 12월 26일 날에 어, 새 브랜드로 이제 출시를 에어드랍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죠. 어, 그러나, 어, 그 이제 새로운 공지가 있었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도 있고 해서 에어드랍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좀 지연이 될것 같다. 그래서 12월 26일이 아니라 대신에 우리가 1월 1일을 런칭을 이제 할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이렇게 한 거죠. 어, 그러면 1월 1일날에 그, 이게 또신 버전이 나왔나요? 그렇진 않죠. 어, 공지도 1월 1일날 공지도 1월 2일날 공지였죠, 이게. 그래서 좀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해피 뉴 이어라고 하고 코어 메인넷이 이제 곧, 곧 다가온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추가적인 업데이트에 대해서 기다려라. 또, 순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또 뱉은 거죠. 에, 어째보면 그, 이, 신 버전은, 어, 이제, 다오 생태계에 진입하는 그 해당 프로젝트 코인에 대한 에어드랍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메인넷과는 사실 별개이긴 합니다. 그런데 메인넷에 대한 일정은 어차피 별개이기 때문에 메인넷은 메인넷대로 이렇게 일정을 발표하면 되긴 한데 이러한 신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도 이런 지속적으로 어 이미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번의 일정을 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잦은 일정 연기 그리고 어 왜또 지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어 뭐랄까 어 유저에게 좀 신뢰를 계속해서 어좀어 자기네들 알아서 점수를 까먹는 행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찌됐건 일단 핵심은 어, 이번 그 앞에서 시상한호흡이 글로벌 거래소 상장시 코어 다오와의 협약에 의한 상장이 이루어질지 그것과 그 다음에 신 버전 업데이트가 나올 때 어떠한 생태계 다오 생태계에 속한 코인들이 에어드랍이 될지 일단은 관심은 되기는 합니다 자 보다 좀 구체적으로 일정이 좀 지켜지는 어, 코어 다오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